<뮤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언제 그랬어? 미친놈아. 영북스탑 아니 그건 <그거> 아니지, 동건아. <웃음> 아니 이거 몇번 입었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좀 넘어가 주세요. <웃음> 아 진짜? <웃음> 아이형 느낌이 진짜 없다. 그래 없다. 준호 형. 왜요? 새벽 4시까지 가는 거예요. 알죠. 응. 그렇게, 응. 그렇게 잠을 많이 잤는데, 그죠? 3시간밖에 안 잤는데. 3시간이면 다잔 거죠 형뭐했어요로스타크 응. 있죠? 오늘 롤스턴크 한 시간밖에 안 했어요 뻥치지마! 네. 뭐 선서 어? 선서? 임동근씨 말씀하세요 죄송한데 화장실.. 야이쉬 뺄러 마 지금 화장실 갖다 갖다 때가. 갈, 갈 때가 너 대학생이 화장실 갈때 발언을 하고 가? <웃음> 어? <웃음> 허락, 허락은 맞고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되게 마려워, 보이... 되게 마려워 보이는데 지금? 안돼 네. 임마 돼, 음. 너 5분 이따가 아 선생님 저 진짜 야, 안 된다고 이마너 가면 다른 가고싶은 애들은 어떻게 할건데 다른 애들도 가고싶어 지금 아 선생님 저도 화장실 가고싶어 봐봐 봐봐 야, 저런 애들 다 보내 그러면? 자 양정우 너는 화장실 가고싶은데 너는 가슴을 왜 만지고 있어? 겨드랑이 만졌는데요 아 동건 그래 동건이 갔다와라 선생님 저는요? 아너 동건이 갔다오면 가 그래그래 그래. 계속 수업 진행하자고 유선생 근데 넌 누구야? 너너너 <웃음> 너, 너... 누구였더라? 넌 <웃음> 누구야? 영서, 죄송한데 도반장인데 영서야 너왜 그래? <웃음> 내가 선생님인 줄 알고 아이고 여번봉님 돌려돌려 급식판 뿌웽! <웃음> 저 뭐야? 저 <저거> 귀엽다 <웃음> 돌려돌려 급식판이 뭐야? 룰렛한거 같은데? 아, 너무 난로 먹는데? 난로? <웃음> 요즘 겨울인데 난로가 아, 있어요? 야, 있구나? 그럼 니가 해봐 이 새끼야 <웃음> 어? 저런 식으로 아, 돈가 너 벌어가지고 술값 벌겠다는데 걷다 대고 뭐? 날로 먹어. 대판하 <웃음> 어, 여러분들 바보 둥이라는 게 떴거든요. 그 가, 뭐예요? 각자 본인이 제일 바보 같아 보이는 모습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거든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거 니까 여러분들 각자 진짜 본인이 제일 바보 같은 모습 보여 드리면 될것 같아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는 진짜 바보 같았는데? 이게 바보예요, 여러분. 와, 아, 정훈이 형 진짜 <웃음> 배울 점이 진짜 많다. 잘한다.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아. <웃음> 정훈이, 형, 정훈이 형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, 바보 같은 모습? <웃음> 그만, 그만해, 그만해. 바보 같은 아, 거 그만하라고. 이 <웃음> 같이 바보 아닌데? 이게멀쩡한 아, 정훈이 형 이거 룰렛이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요. 응. 음. <웃음> 알겠다고. 아니 왜 꽝이 안 나오지 오늘? 오늘 무슨 날이야? 무슨 날이지, 오늘 어, 생일이지. 생일. 메롱, 메롱. 준호 형, 저는 그런 메롱 좋아하긴 해요. 메롱! 뿅. 마이크 <웃음> 끈... 방금... 마이크 끊어진 것까지 존내킹 받네. 정훈아, 바보 그만하라고. 아. 그래, 이제야 그만하네. 음. 야! 그만해. 똑똑똑. 그만해. 똑똑똑. <웃음> 아 얼음땡. 준호 형. 형 영등이 생이 맞아 가지고 응. 깜짝 초 미녀 게스트 내분 네 섭외해 주신댔잖아요. 내가 운전글스 미친 놈아. 아 준호 형 느낌 너무... 준호 형 내가 볼때 빨리 그 기네스인가 뭔가 기네스북인가 뭔가 하는 거 그거 빨리 아... 먹고 소주 먹어야 돼 이거 야 너네가 말하는 느낌이라는 게 뭐야? 그 느낌? 저거 저거 보여? 저거 저 저거 보여? 저거 저, 저, 저 느낌? 준호 형 안주 돼? 시키고 있죠? 어 어떻게 알았어 형저 안주 괜찮은 거 추천해드려도 될까요? 저 진짜 이거 시키려다가 말하는데 피자 어때요 형 피자? 오나 그거 말하려 했어! 어 나쁜.. 나쁘지 않은데 아니 오늘 피자다! 야 원래 마라탕 보고, 마라탕 보고 있었는데 아니 오늘 피자야 솔직히 오늘부.. 오늘부로 우리 인생 피자! 얼굴 피자! 스미마생 <웃음> 아, 아, 저, 아, 나 지금 반려주면 있어 아, 형 그렇게 사과하면 어떡해요? 형이 뭐 애플이에요? 아니, 아니 호흡이 막아 너무 떴어! 들어올 꿈면 바로 들어왔어야지! 아, 나 진짜... 아, 이형 느낌이 진짜... 없다! 그래, 없다! 오케이, 스미마생! There is no feeling? Stop! Hey, 연둥! Is Stop. there... Is there no feeling? y o right. stop! Is there no feeling? 영등 stop! <웃음> <웃음> 형 o u n g 데형 반대예요 제 p 평형 u n g d o 이쪽. 어왜 왜? 왜? 아야 <웃음> 저기다 g d 될 거냐. s t 좌우 반전! u n g Doom, stop! y o stop! 오케이 오케이 stop! 야 그만 <안> 해?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총 있는데? 아, 이 자리가 영원토록 오늘 기준으로. 더욱 <웃음> 자! 느낌없다! 얼굴은 20대인데? 야, 어. 다 일어나봐. 너네 너 바지 뭐 입었어? 얼굴은 다 <웃음> 이. 저 격식 차렸어요. 어? 형, 바지... 제가... 바지도 격식 차렸어요, 형? 격식 차려야죠. 형. 나는 바지는 이건데? 윤동건 일어나봐. 의자 위에 올라가. 아, 저 격식 차렸어요, 형! 의자 위에 올라가. <웃음> 야, 이런... <웃음> 이런 불신 좋지 않아요. 알았으니까 올라가 보라고, 이제. 아니, 입었어요, 형. 격식 차리기로 해서. 아, 엉덩이 그만 안 들어, 씨. 빨리 올라가 봐. <웃음> 아, 야, 이 씨. 세야 미안하다. 야. 야, 그건 아니지. 아 아니, 그건 아니지, 동거나 이거 몇번 입었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좀 넘어가 주세요 아 이건 손 넘었잖아 이 새기 격의 어, 격식이야 나중에, 진짜 너 나중에 우리랑 술 먹으러 밖에 나갈 때 그, 그렇게 그대로 가 저는 형 결혼식에 이 패션으로 갈 거예요 그거는 실례지 마 진짜 진짜 분위.. 분위기 깨는 말 한마디만 해도 돼? 응 음, 두말게 해도 돼요 둘이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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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의 기억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더욱더 그 의미있게 살수 있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욱더 뜻깊고 아무래도 근데 몇 살이야? 이거 아 교장선생님 호나 말씀 끝나셨나요? 결국은 내일도 어제가 돼요. 아이 감사합니다. 교찬선생님 오늘 너무 훌륭한 말씀 감사드리고요. 그렇기에 네. 우리는 괜찮아요. 더욱더 지금도 저희 이제 다 같이 한번 짠!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야열짜리짜네 어.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 오늘 함께 해주신 네.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방송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재밌게 오늘 아이.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미도 누나, 동건이, 정훈이 형, 준호 형 감사합니다. 준호 형, 야, 야. 늦게 왔는데도 너무 텐션 잘 맞춰줘서 고마웠어요.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텐션을 함께 할수 있었던 이유. <웃음>